이것도 쓰레기냐? 이거 왜 들으니까 철컥 소리가 나? 환신 합체. 어 잠깐, 어? 야, 야, 야, 야 합체하는 소리 나. 또 사람 또 죽는데요. 저 사람 또 죽. 주... 아 제발. 아나 아, 진짜 나 진짜. 무야.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미세라 클리너 디생. 아아아아아아 <웃음> 네. <웃음> 오늘도 게스트 분을 초청해서 같이 시체 청소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이신 최 캐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청소 배러 왔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분이랑 같이 청소를 하는 날도 오고 에이, 그러네요. 에이, 프레이님이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웃음> 유명합니다. 예에에 무슨 소리세요? 너무 싫으면 병이야. 너, 너, 너, 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스페셜한 게스트를 위한 스페셜한 맵풀 오브 데스 2를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아무 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네 어 걸레질 할줄 알면 됐지 아예 아, 네. 갑시다 혹시 수영장 좋아하세요?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왜요? 원래 이제 복근이 좀 있었는데 다 이제 뜨거운 여름에 녹아가지고 어? 저희 이제 4시가드가 그 없으면 못 들어가는 몸이 되어버려요. 아, 복근도 녹는구나. 그렇군요. 아니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안 하시면 안 돼요. 버림받아요. 그건 맞죠. 실례지만 케빈 씨도 결혼을 하셨나요 혹시? 왜왜 왜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요? 행복하니까요. 아 결혼하세요. 행복합니다. 무슨... 아닌 거 같은데? 뭔가 말투가 <웃음> 행복해요 <웃음> 아... 어... 행복해요 자, 너무 행복하다 오늘 저희가 같이 청소해야 될 맵이 수영장 맵인데 여기가 수영장 입구예요 네네 입장료를 지금 1000달러를 내야 되는데 입장료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도 상남자라면 은 밀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법 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웃음> <웃음>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데? <웃음> 이거 돈이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렇죠, 아, 여기로 그렇죠 들어가면 돈을 구해야죠, 이제. 아, 돈을 구해야 돼요, 저희가? 네, 돈을 구해야 돼요.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어, 캐, 캐셔에, 여기 캐셔에 있겠죠. 어어, 캐셔. 음, 음. 어, 열어봐, 열어봐. 어어, 돈이 막 나와. 좋아, 좋아. 이거를 우리 이제 잡아다가. 부자예요. 가서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돈 가지고 가면 돼, 어? 집에. 응? 뭐 이래요? <웃음> 어! 됐다! 들어갔다!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제 왼쪽 개찰구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네! 아하! 창으로 돈을 안 넣고 가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이렇게? 어! 어! 아! 야 살아있는 사람이... 어! 뭐야! 터지고 있어, 뭐가 막! 뭐요 어, 왜 그래! 어, 누구 있어요 근데! 저기 안에! 어? 오! 자, 플레임님을 위해 준비한 몰래온 손님! 뭘, <웃음> 몰카야? 아, 이거... 이거 AI인가 본데요? 아, 그런거예요 예. 와 청소도 해! 닦이는데? 오, 되게 어, 신기하다. 어, 어, 어. 아, 저 이런 거 처음 참... 봐요. 나를 왜 닦으러 오는 것 같지, 근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걸 계속 이렇게 대걸레로 닦다 보면 이게 조금씩 피에 물들거든요. 어, 그러네요. 빨개지네. 있겠네. 아, 근데 이제 얼룩이 진다. 이걸로 가. 그죠그죠 너무 요걸? 많이 닦으면은 예. 이제 더 청소가 안 되는데 여기로 오셔서? 척! 아 여기는 물을 뜨고 이럴 필요가 없구만 맵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수영장 청소를 하러 왔는데 수영장 물에다가 이제 보물을 씻어내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빨리 이제 청소합시다 네네네네 아 이리 와보실래요? 이런 이제 물체 같은 거 있잖아요 핏자국 빨고 네. 이런 그러니까. 거는 저기 아 소각 그렇죠 소각을 시키면 돼요 그, 그 본인이 들어가시면 내가그거는 그거는 그건 회사 비품이에요. 그거는 회사 아, 비품이어서 아, 예. 아, 예. 아, 예. 네, 놓아주시고 아예, 아예, 아, 예. 큰일 날 아닌데. 뻔했네. 아우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 이거 사다리차예요. 아, 여기 이렇게 아, 누르시면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서 아, 아, 이 아, 천장 오 닦는 용도 오 아시겠죠? 박수.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진짜 개당황했네 요건 태우면 되더라야그거 그거, 그거 그거는 분리수거 아, 이거,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네, 이거 아, 쓰레기가 뭐? 아니고 분리수거를 아, 네. 해야 되는 상자고요. 진짜 쓰레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이런 거. 네, 어, 네, 네. 이런 거, 건덕지, 건덕 버리시면 돼요. 이런 청소 게임 해본신적 있어요? 음. 아니, 사실 제가 프님 영상을 그걸 봤어요. 파워 워시 시뮬레이터. 음. 그래서 약간 평화로움을 기대하고 왔다가 <웃음> 시체를 보고 왔는데 지금. 아니, 이것도 평화로운 <웃음> 게임 이 나름. 청소하다 보면 힐링도 되고 그런다고. 아, 혹시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전혀 여... 모르겠는데요? 비세라가 뭐예요? 아, 제가 오늘 케빈 씨랑 합방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살짝 뒷조사를 좀 했는데, 이 연대 에이... 출신이시라고. 뽀록뽀록. 아... 근데 비세라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뽀는 어? <웃음> <뿌루쿠는> 뭐야? 뽀록뽀록. <웃음> 뽀록뽀록으로 뽀록. 들어갔어. 제가 말을 좀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시거든요 수시? 수시로 들어갔는데 와 수시로 연낼 들어갈 수 있어? 대박 제가 근데 수시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면접 볼때 교수님 세분 있었는데 완전 구워 삶아버렸어요 제가 <웃음> 이 말빨로? 예 말빨로 그냥. 그분들이 나한테 문제를 못 냈어. 나만 말했어. 미쳤다. 미쳤어. 근데 이거 뭔가 청소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면은 약간 제가 약간 좀 효율충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얘네가 튀잖아요. 지금 이 신체 부위가 튀어가지고 그쵸, 피를 그쵸. 또 묻히고, 또 묻히고, 어어어어. 또 묻히고, 또 묻히고 이게 안되잖아 이게. 그쵸. 음. 응. 그러니까요 아어 촉촉해 <웃음> 그럼 건더기부터 네? 빨리 버립시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래서 비세라 뜻이 뭐예요 그러면 나아 아직도 몰라 왜안 알려줘요 아, 토크가 약간 중고난방에 저희가 원래 약간 <웃음> 뇌를 거치지 않고 내뱉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의식의 흐름이시구나 네 비세라는 네. 그냥 시체에요 시체 간단히 말해서 아 비세라가 시체란 뜻이에요? 네 내장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어... 그러면은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의 뜻이 뭐다? 내장 치우기 디테일 어? 아니 잠깐만 누가 <웃음> 순서를 잘못했는데? <웃음> 디테일을 놓쳤는데 지금 <웃음> 약간 특수요원 이런 뜻이에요 특공대 그니까 세심하게 내장 치우기? 뭐 이러고 여러분 아 그냥 영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웃음> <세심하게> <웃음> <치우기>. <웃음> 아 이거 아니라 아 그거 버리면 안돼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뭔가 수레 같은 걸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확안 돼요, 이거? 돼요! 그거 왜안 알려주셨어? <웃음> <웃음> 아, 나 효율충인데! 아, 제가 계속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깜빡깜빡 아, 예. 했네. 네. 아니, 저도 이 맵이 처음이라 지금 잘 몰라요. 맵을 같이 둘러봅시다.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뭐야, 이거 이게 또 변기일까요? 변기일까요? 네네, 변기 맞아요. <웃음> 빵댕이가 너무 큰데? 이거, 혹시 물 내려가냐? 어머! 어? 어? 어? 죽었다! 와 어? 사라졌어! 오, 어, 야, 뭐야! 야, 여기 어디야? 하석으로 빠졌어! 아니, 오, 이거 어떻게 다시 올라가라고, 이거? 어, 빨리 와봐요. 와, 피 나와! 대박! 아니, 뭐야! <웃음> 아, 아! 아, 왜 그래! 아, 깜짝이야! 와! 저 괴물 살아요! 가보실래요? 뭐, 이런, 뭐, 게임으로 놀랍니까, 여러분? 아, 이게 변기에 빠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죽어야 되네요. 아니, 이게. 아, 제일... 진짜로! 이거 어? 왜안 나와? 이게 반응이 막! 아! 어, 끔찍한 꿈을 꾼것 같아. <웃음> 어? 네. 이건 또 뭐지? 어? 어? 지금 뭐 잘못 건드린 것 같은. 수영장 다쳐요! 어? <웃음> 아, 이거 테니스 코트로 바뀐다. 여기 어,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어, 공도 나와, 공도 나와. 에이, 미쳤어! 서브 바로. 어, 뭐야, 이거. <웃음> 슛! 핫! 어, 슛! 바로 잡아. 아, 못하시네. 로빙. 나 아, 씨! 넘어갔죠? <웃음> 아, 나도 못 잡네, 이걸. 아, 청소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청소합시다. 이제 수영장을 다시 열고. 어어나나나 어, 저기... 수영장에 왜 들어왔지? 나 수지 수저... 나 디디 왜왜 아야 엄만만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아 지금 못 찾는 건지 아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아그 폐기물을 담는 굉장히 커다란 통이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게 그 안보아 이리 와 보세요 이리 여기 여기 열것 같은데? 눌러봐요 눌러봐요. 와! 어? 어? 음? 또 따로 잠깐만 잠깐만 문 닫어. 저저저 저, 저, 위쪽에 포탑 있는데요.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여기 플레임 씨 먼저 가 봐요. 어? 가봐요. 어? 어? 안 Q, 쏘는데? EQ EQ. 안 쏘네. 아직야 오케이 오케이. 안, 어. 안안 쏘는 어, 거 맞지? 응. 응. 어, 어, 어, 안전해 아, 이겁니다. 못 믿기시겠지만 여기 에 이제 폐기물 네. 통 꺼내는 곳이에요. 어, 눌렀다. 아, 이렇게. 그렇죠. 아, 뭐야! 근데 쓰레기통이 나왔네? 아, 이거 말고, 그게요? 원래, 이, 이거 커다란 버전이 나와요. 이게 살짝 지금 작은데, 근데 이거보다 훨씬 커요. 이 쓰면 커다라. 안 돼요, 그냥? 근데 이거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효율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야, 이거, 이 똥겜은 똥겜인데, 이게 갓겜과 똥겜 사이 그 어딘가 같은 그런 느낌. <웃음> 맞아. 어, 그러니까. <웃음> 정확한 표현이야. <웃음> 음악 온. 그러면 나 같은 경우 이 방부터 100%로 깔끔하게 만들자. 어, 좋아요. 그럼 제가 깔끔하게 치우실 수 있도록 물통을 좀 가지고 올게요. 수영장에 빨면 된다고? 아,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아!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쏜다! 쏜다! 벌집이 된다. 아니왜쐈지 어, 아, 뭐야? 왜쏜 거야? 어우, 이 게임 너무 이상해, 이거. 흐름이 이게 종 잡을 수가 없잖아 의식의 아니, 흐름이잖아 이거 아니 날왜쏴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안 쏘든가 쏘든가 처음부터 쏘든가 내가 외부 물건을 반입해서 그런가? 그 뭔가시라면서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난 나도 이맵 처음이야 왜그래 <웃음> 아니 처음 보는 것도 많고 막어 신기해하고 고인물인데 항상 맵은 새로 다운받을 때마다 신기한 것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 그래? 어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어아 어, 어, 그냥 소리만 나는 장식인가 봐요. 아우 확 쫄았잖아. 아우 확 그냥 누구보다 <웃음> 빠르게 도망갔는데. 아 <웃음> 씨. 쪽팔리이일 와봐요. 자, <웃음> 예. 이거 읽어보세요. 바닥에. 배럴스. 오, 이거 제대로 읽은 사람. 케빈 씨가 처음이에요. <웃음> 아, 그래요? <웃음> 네. 여기에다 배럴을 넣으시면 돼요. 배럴이 뭐죠? 아까 제가 하나 버린, 어? 네? 뭘 버렸노? 저 파란색 배럴이요. 아니요. 저 파란색 배럴이요. 이거 원래 두 개였는데? 맞아요. 두개예요 버린 거 아니지? 예, 네, 두개 맞아요. 잠깐만요! <웃음> 아 이거 그거 맞네! 야 외부 물질 반입이 금지네 야 그럼 저거 분리수거 어떻게 해? 나이 사람 말합 믿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웃음> 예? <웃음> 이거 부수자 우리 아 으악! 우와! <웃음> 부서진 건 플레임이었고 으야. <웃음> 이게 모니터링 같은 거 없어? 이건 뭐야 흥미로워 어? 접근이 거부됐어요 뭔가, 뭔가 터렛을 끌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방법을 모르겠네? 이게 뭔가 탄창 같은 거네 어 맞아요 그 탄창을 다 쓰면은 이 터렛이 멈추거든요? 근데 탄창 아 다쓸 때까지 계속 쳐맞을 순 없잖아요 <웃음> 탄창이 언제 다 소진될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 다빨 버려봐 눈 앞에 있는 것들 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니 이게 맵이 할게 되게 도망가! 이 사람 진짜 <웃음> 자,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진짜 큰일났다 아! <웃음> 아니 여기 쓰레기통에 뭘넣으신거예요왜왜 왜, 폭발해요? 대가요어어 어. 아, 아니었어? 아이 사람 진짜 안될사람이구만 <웃음> <둘> 이거 <웃음> 아니 아까 케빈씨가 담아뒀던 쓰레기통을 소각로에 넣었더니 치이식 하면서 동화선에 불이 붙었네? 아니야 나 쓰레기통에 팔이랑 다리 한짝씩만 났어요 어, 뭐가 터진거지? 진짜 모르겠다. 야, 그리고 이거 이게 내일... 이거 네. 확실히 꺼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것 같아. 이 여기가 방금 커다란 폭발이 있었는데 안 부서진 네. 거 보면 은 이거 무적이거든요. 청소하면서 찾아봐야겠다. 근데 여기에서 네브리스라는 것도 뽑을 수 있는데 사람 머리를 주는데요. 어?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건가? 너무 잔인한 방법 아닐까요? <웃음> 여기에 왜 분쇄기 이런 게 있는 걸까? 어? 어? 뭐야 이거 돌아가네? 어, 이거 왜 돌아가 이건 또? 이걸 갈아보자. 어? 예? 아, 이 사람 제정신 그래. 아니지? 이 사람 제정신 아니지? 이 <웃음> 사람 제정신 아니... 아니. 갈면 이 사람 뭐가 위험한 나올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실험을 <웃음> 이상한 걸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닐까요? 신체 부위를 계속 뽑으면 언젠가 갑자기 상체가 나와. 그래서 어. 안주머니를 뒤지면은 카드키. 오. 그런가? 이거 맞으면 진짜 대박이다. 이게 또 어. 머리가 나오는데요? 트리플 샴 쌍둥이였을 수가 있어. 지금 머리 세 개째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 이번에 몸 나올 수가 있어. <웃음> 음. 더블 샴 쌍둥이일 수 있어. 아니 그걸 왜 심어요 거기다가?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이상한 사람 <웃음>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웃음> 아니,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거지. <웃음> 시도 자체가 조금 이상. <웃음> 어, 아무튼 이해가 안 돼. 여기 그렇게 막 열심히 청소할 필요 없어요. 이, 이 호스 들어봐요 이거. 네? 아주... 저 어디가요? 나왜 이사람한테 왔지? <웃음> 그, 그거 에이아야 <웃음> 그거 에이아이야! 그거 에이아야아 졸렸나? <웃음> 아 졸렸나? <웃음> 아, 졸렸나? 네. 자 이거 들어봐요 네, 네 들었어요 자 오! 음, 좋아 좋아 좋아 어이렇게오오오야 이거 편하다 오케이 잘 잡혀오오 너무 잘하고 어? 어 이거 혹시 좋다, 저기에 호스가 있는 이유가 천장 보시면은 뭐라고 해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어, 어, 저런거는 산성 용액으로 응. 녹인 다음에 닦아야 닦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산성 용액을 뽑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저 호스로 그것도 닦는 것 같아요 제가 신호를 줄 테니까 호스 좀 틀어줘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 아니, 호스가 주체가 안되네 오지워어아 오! 역시 이걸로 지우는 거네 뭐야 어, 이건? 어그 뭐야? <웃음>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또 사고친다! 이 사람 또 사고쳐! 왜이래 왜이래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걸로 터렛을 쌓봅시다 괜찮은 생각이야 포탈을 다른세상으로 보내버려 사라져라 뿅 응, 안되네? 야. Uh, yeah. <웃음> 아, 우리 이제 좀 진정하고 토크를 좀 네. 나눠보자고요. 저번부터 굉장히 궁금해 했던 게. 네. 저희가 안면을 트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저번에 축제. 플레이 엑스포. 플레이 엑스포. 가가지고 만나서 케빈 씨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부스에 있으면서 누가 여기 방송 하나? 보고 있었는데 플레임 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아, 인사나 드려야겠다. 어, 어, 잘못 눌렀다. 그래서 인나 나갈 거야. 아 바뀌는 거구나. 예안 나갈게. 뭐야? 이번엔 또 이건 왜또 다른 게아이스하키같은 거다. 와 미쳐. 미처... 와우. 야 진짜 미쳤나봐 게임. 와 이거 봐봐요. 나보다 이 사람이 왜더신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진짜 신박한 게 이거 캔이야 캔. 여러분. 아자아어 아싸 일점. 아어어왜 그래 나한테? 쳐쳐 <웃음> 쳐. 어! 그렇지. 아, 아! 아오 진짜 별의별게 다 있네. 쳐! 바로 그냥! 아! 그렇지!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맵 진짜 재밌다 목숨건 게임이야 이거 자 다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거를 보고 다가와 주신 거군요 그죠? 그 전에도 저를 알고 계셨었나요? 유튜버 분 중에 약간 주작 사건 같은 것 때문에 좀 나락가신 분이 한분 계세요 이게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해명 영상인가? 그런 거 보는데 플레이밍 댓글이 있는 거야 거기에 굉장히 플레임님이 이제 약간 인생선배로서의 꾸지즘 같은 느낌? <웃음> 음. 그죠? 약간 어, 그런 느낌으로 어. 쓰셨죠? 약간 네네, 조언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분은 진짜 팬이 있는 그 무게감을 좀 아나 보다 <웃음> 음,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딱 보고 채널 구독하고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플레임님이 거의 처음일걸요? 제가 이렇게 해본 게아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와, 기회도 없었어 왜냐면 밖에를 안 나가니까 음... 기회도 없다가 마침 오셨어요 <웃음> 어? 해, 어? 왜, 왜. 해, 어, 사람 어, 또, 또 죽어 이거! 아이고! 사람 또죽은 무~~빙! 무빙! 개비? 아 죄송해요.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거 부품 하나하나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게임? 어? 왜? 어, 왜? 대박. 뭐요? 이거 봐요. 이거 들면은 언노운이라고 떠. 이게 뭐냐면요. 네. 문서가 들어있는 USB예요. 아 그럼 컴퓨터로 띄워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아!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여... 퇴근하면 읽을 수 있어요. <웃음> 뭐지? <웃음> 아니 그거부터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만 안 따라왔을 거 아니야 내가. 어 미갈식으로 말하고 있어. 미갈. <웃음> 빨리 들어와유. 아예. <웃음> <웃음> 어 뭐야? 이 사람 죽었어? 왜 죽었어? 케빈씨의 강력한 어깨빵에 죽었습니다. 아유. 이 사람 이 사람을 갖다 버리고 어? 싶은데 너무 덩어리가 크면 어떻게 되지?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아,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 야! 또 죽었어? 아 오! 이게.. 참.. 이 문이 참.. 어? 아니 이게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 아 혹시 그건가? 나 이제 알았어 사람은 인식을 안하는데 사물을 인식하는 것같 그러니까 대가리가 돌아갈 때 사물을 들고 있으면 쏴! 봐봐요 예. 저 대가리가 아직 나를 향하고 있지 않잖아 그 상태에선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오! 인식하네! 인식하네! 인식하네! 아, 무빙. 유빙. 무빙. 유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무빙! 그렇지, 제가 이거 박자 잡아줘서 살았다. <Giulio> 생명의 은인! 이제 맨몸으로 가도 쏘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니, 얘가 쏘는 기준을 모르겠어.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요, <salirmin> 이리 와봐요. 안 쏜다 총알을 다 썼어요 아~~ 결국에 플레임님이 이거는 다 뺐다 총알 <웃음> <웃음> 이거 물좀 틀어 저 이거 아, 줄이 계속 늘어나나? 아 이게 안 지워진다고 아, 아 근데 이게 각도가 안 나와 쓱쓱 음슥슥 절대 안될것 같은데 쓱쓱 어? 되나? 미친! 해냈다 됐죠? 대박. 와, 이게 나야. 난 어, 날라가... 어, 어떻게 했어어 이상하네. 1mm 무빙. 1mm 무빙. 롤 빼고 다 잘하는 스트리머라 여러분들. 롤은 연습을 안 하니까 그렇지 내가. 아 롤도 하세요? 아니 롤은 진짜 못해요 저. 보는 건 좋아해요 근데. 음. 발로란트도 좋아하고. 혹시 발로란트 하십니까? 발로란트는 아직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뭔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 뭔가 좋으면은 약간 이렇게 엮이고 싶나 봐. 내가 이게 발로란트가 좋으니까, 발로란트 제가 파트너 스트리머거든요, 또? 그래서 이거를. 아, 그래? 이또 말하면 광고가 될것 같은 거야, 또. 아니, 그냥 음. 좀 편하게 얘기해요. 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얘기해. 아니, 뭔가 사람이 음흉해 보이잖아, 사람이. 아, 안 그래. <웃음> 사람이 음용한 생각을, 대단한 생각을 대단한 갖고 아예. 얘기를 하면 그냥 그 얘기를 음. 꺼내는 순간부터 티가 나요. 그렇기 음.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티는 안난것 같다. 다행이다. 뭔 마? 요거 근데 보세요 이거.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왜왜아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진정해 진정해 총알 없어? 아, 괜히 떠오네다냐 아,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텔레포트기에요 아이템을 놓고 이거를 발동을 시키면은 아 저기서 나오는구나. 이쪽으로 나와요. 야이씨. 근데 시간이 되게... 굉장히 느리고 물건을 하나씩밖에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잘안 쓰긴 합니다 어? 뭐딱끌어가요저 화장실에 있는 낙서예요 1 m 아, m 컨아이 진짜 되나? 어, 어, 어, 어, 어, 어. 아이고 아. 놓쳤어 포기하지 않아 포기는 포기할 때 쓰는 말이다 뭔 소리야? 어. <웃음> 그럼 잘 쓰는 거 맞네 포기해 빨리 쩔 <웃음> <예아! 오! 야! 웃음> 쩔었다 <웃음> 여기는 더 없어요 어? 있어요! 아, 아, 지금이 바로 포기할 때다 큰일 났다 이거 완전 꼈다 아 어, 어떡해 천장 하나도 못 지었는데 우리 이거 퇴근하죠 으야 아니 근데 와서... 한 후에 진짜 에? 두 개씩 영상 올리면 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 공장에서 원래 제조업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직업을 바꾼 거거든요 말하자면? 네네 근데 공장일보단 쉽더라고 음 공장은 8시간 동안 막 조립하고 막 해야되니까 어떻게 음. 이렇게 유튜브를 하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하면 좀 긴데 도티가 제 학교 후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들었어요 에, 에, 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밥을 한번 먹게 됐는데 소티가 그냥 가볍게 형도 한번 해봐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그때 가볍게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와버린 와우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유복하게 좀 자랐어요 제가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고 그 공장 자체가 이제 아버지 공장이었는데 아. 그거를 이제 뭐 물려받네 마네 막 이러다가 어 제가 우울증이 와 버렸어요. 어, 왜요? 너무 치여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 네, 병이 나 버려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당시에 대도서관님 방송을 보면서 잤어 그 와이프가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싹 보는데 되게 좋은 직업이다 음... 어, 이거 뭔가 게임도 하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중에 아니면은 막 되게 사적인 얘기들도 막 서로 하잖아요 태권도 대회 나가요 응원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하잖아 그, 많고 많은 음. 일상 중에서 태권도 대회를 나간다는 걸 예시로 든다고? <웃음> 어제 들은 얘기라서. 어, 어제 채팅에서 본거라 아, 채팅해서 본아 그래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이제 얘기하고 시참 컨텐츠도 좀 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이거는 진짜 내 천식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플레임님은 어쩌다가 방송을. 어머, 아, 아, 아 뭐야, 또 뭐야. 아니, 아니, 진짜 들기만 했어. 나 이거 안샀어 <웃음> 아니, 진짜 길기만 했다니까. 아니, 막 와장창 해버리니까 나는. 정말. 어우, 왜 그러세요, 진짜로. 나,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오, 오! 뭐야. <웃음> 아이 정신을 못 차리겠네, 막. 이건 뭐 아무튼. 어, 어, 어 어데,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 뭐였죠? 방송 어쩌다가 하게 되신 플레임님. 저는. 아아아아 사디를 저는... 이어 가지 못해요 우리 <웃음> 저는 아 어, 이거 왜, 왜 안들어가? 이거 통속으로 안들어가요 이거 이상해요 통속 왜 시작했냐고! 방송 <웃음> 방왜 시작했냐고 이 사람아 저는 중학생때부터 그 네이버 네. 블로그로 게임 네. 공략하던거 <웃음> <웃음> 나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어, 원해야돼 내가 공략 영상을 올리는 걸 취미로 했었어요 었예그 중학생 아니, 때는 근데... 인터넷도 별로 안 좋았었던 거 아시죠? 맞죠 막 모뎀선 이런 걸로 끼용끼용막 이런 소리 내면서 연결하고 그랬잖아 어, 어 맞아 맞아 전화 어, 안 터졌지 우리 때는 효과음 진짜 구현률 미쳤네 <웃음> 그런 때 제가 인터넷으로 혼자 막 검색을 해가지고 녹화 프로그램 다운 음. 받고 용돈으로 막 3천원짜리 마이크 가지고 아... 녹음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오래 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것도 쓰레기냐? 이거 뭐냐? 이거 왜 들려? 이거 왜 들으니까 철컥 소리가 나? 뭐지? 그거랑 이제 하반신 합체 어? 잠깐 야야야야 어? 야, 야, 야. 도망... 저 사람 또 죽는데 저 사람 또 죽는대요 저 사람 또 죽! 아 제발! 나 진짜 안하짜이 <웃음> 사람 사고 뭉요이 사람 퇴근하자 이 사람 맨날 사고만 줘안돼겠어안돼겠 아, 이거 미쳤어 게임 일단 치워놨는데 내가 여기 <웃음> 정말 유감 두분 케미가 부부 같다고요? 부부 지금 따로 있는데 뭔 각자 따로 있어요 부부가 여러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아내분은? 제가 대학가서 노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정말 잘 실천했어요 <웃음> 투자네. 2학년 1학기 때 학점이 0.7점이 어. 나왔어요. 사람이야? 어. 그래서 이제 학점 채우다가 와이프를 만나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2학년 1학기 때 학고 그 친구도 이제 엄마 말잘 들은 사람. 어.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계절학기 때 만난 거야 나랑. 오. 네, 그때 딱 만나가지고 1년을 진짜 정말 미친듯이 사귀고 미친듯이 사귄 건 뭐야? 미친듯이 사귄 <웃음> 거를 왜 이해를 못 하시지? 미친듯이 사귀는 건 뭐야 그냥 사귀는 거지 365일이 있잖아요 1년에 네네 5일만 안 만나고 360일을 만났어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야 와 진짜 미친 열성적으로 거지? 연애했네 아, 미친거지 미친거지 어 근데 진짜 너무 깨끗해졌다 아유. 너무 보람차 이거 여러분 <웃음> 이거 봐요 뭐 낙서가 몇개 있긴 있지만 내가 호수만 안 갖다 쳐박았어도 그죠 근데 지금 저희 쪽 시청자분이 아이디어 주셨는데 혹시 텔레포트 기계 이용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는데 돼요 와 진짜 똑똑하다 와 돼요 될거 될 같아요 한건 했다잉 와 미쳤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어 뭔가 신호가 왔어 지금 오나? 오나? 맞아. 아, 이게 음. 지금 틈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작동이 아니죠? 안 된다. 이걸 딱 틀려. 아아 어, 어, 어, 어, 죄송해요. 아니, 뭐, 대복치야, 뭐야, 이거. 아니, 어깨가 너무 강력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한번 작동시켜볼래요? 꾹 누르시면 돼요. 버튼 쪽에. 됐다. 돌려보게. 어... 와, 대박. 이거 되면 진짜. 어, 될것 같은데, 왠지? 됐다, 없었어. 와! 미쳤어요! 방금 들어왔는데 이건 무슨 조합이냐고요? 플레임님이랑 제 조합 인데요? <웃음> 너무 정답이어서 할 말이 없네 됐다! 어? 닦였어요? 네오 닦였네 어? 지금 어, 수육 어, 올려 어? 어, 어. 오! 됐어! 됐다! 아 너무하다 이거는 근데 여엇까지이 정도면 엇가 맞죠 창작마당이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자 자, 사다리 잡고. 올려야지 어, 아니 그걸 잡지 말고! 사다리 올리라고 사다리 아니, 올리라고 아니 플레임님이 올려줘 나 이거 진짜 아, 오케이, 각도 알았어. 좋단 말이야 지금 좋아 이제 가서 물을 틀면? 틀면 바로 지워질 우리 이제 퇴근하죠 <웃음> 가망이 <웃음> 없어 이거 배럴 옮기시라고 Later. 자 퇴근합시다 될게요. 네 퇴근합시다 자 퇴근 촛 어. 메인화면으로 나오고 아 역시 프로모티드네요 프로모티드면 뭐예요? 100% 못 찍은 거예요 96% 아. 어우 영구영 끝나버리네요 <웃음> 원래 100%가 항상 넘겨야 방종을 했었었는데. 아, 진짜요? <웃음> 네. 이 맵은 나중에 케비 씨를 또 섭외를 해서 같이 청소해보도록 합시다. 킹고. <웃음> 자, 퇴근합시다. 퇴근. 퇴근. 자 이렇게 같이 최 케빈씨와 함께 즐겨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케빈씨도 정말 소가 많으셨는데 소감 아, 한 말씀 일단 저는 저의 성적에 만족하고요 여러분 네, 항상 근무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75점에서 85점 받는 게인생이 좋아요 이렇게. <웃음> 항상 이렇게 너무 점수를 많이 받으면 일을 더 시켜요 사장들이 일 잘하는 줄 알고 인생의 지혜 아니 직원 열심히 하면 은 인센티브 안 드려요? 아니 주긴 주는데 안되겠네데 수사장이네. 열심히 하길 바라진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나사 풀린채로 어? 하는게 <웃음> 나사 풀린채로 하면 큰일나는거 아니야? <웃음> 아무튼 다음번에 풀동부 분들이나 뭐 이렇게 모시고 저는 마피아 게임을 좀 해보고 싶네요 이제 케빈씨와의 합방이 아직 한번더 남아있다는거 다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이제 비세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케빈씨 고생하셨습니다